노래를 부른 정예자 가수를 또 초청해서 이번에는 소양강 처녀를 함께 들으시겠습니다.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. 정말 소양강에 한 분이 지니 외로운 칼데, 칼게솔피 오는 노부 피고 지는 계절이 오면 돌아와 수신다고 미세하고 떠나서 忍耐我的霞雄霞雄霞雄霞고霞雄 <音> 네.